나는 아버지가 없이 자라가지고 아버지가 이걸 사온 적이 없는데 길 왜냐면 나되게찜안 먹어봤어 저거 음. 개뚜껑에다 밥도 비벼준대 <웃음> 사줄게 요부야 <웃음> 미안하다 이런 못난 남편이라 미안하다 그난되게찜못 사주고 김밥 잔치국수 우리 여보 참, 하, 할 말이 없겠다, 이거는. 여보가 날 너무 잘 알지, 이거. 이거는 여보랑 나랑 완전히 반대잖아. 어, 완전히 반대. 근데 김밥은 파티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핑거푸드를 이렇게 먹는 거 아니에요? 이게 <웃음> 외국, 외국 가면 웨이터들이 접시에다 이렇게 올려주면. 잔치국수? 우리 결혼할 때 먹는 음식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 있을 때 잔치국수 먹고 가게에서 딱 나오잖아 바로 옆에 김밥집 들어간다 배 금방 꺼진다 국수 여보 잘 들어봐 김밥은 여보야 가게마다 음. 맛이 다 틀려 맛없는 데는 맛없고 막 이래 근데 잔치국수는 일정의 맛이 어느 정도 선을 지켜 전체적으로 좀더 맛있다 이런 느낌이고 음. 음. 잔치국수 먹고 뭐 열걸음 걸으면 배고파진다고 하는데 김밥도 마찬가지예요 김밥 배부르게 먹으려면 엄마가 한 40줄씩 싸야돼요 어? 엄마 허리 아프게 하루종일 엄마 김밥 싸가지고 그거 먹어 엄마 힘들게 하고 싶어? 잔치국수는 그리고 제가 소면을 안 먹어가지고 어떻게 선택해드릴 방법이 없네요 나는 여보를 위해서라면 잔치국수 평생 안 먹을 수 있어 김밥 가겠습니다 아우 어, 진짜? 그럼요 자, 다음은 쫄면과 보리굴비 아 이거는 녹차에 밥 말아야지 밥 말아가지고 보리굴비를 먹는다 그러면은 저는 보리굴비요 여보 잘 생각해봐 여보랑 나랑 수원 북문에서 데이트를 해 근데 내가 여보 손을 딱 잡고 보영만두를 데리고 가서 매운 쫄면을 딱 시켰어 잠깐만 튀김만두 시켰어? 예 그럼 나 쫄면 여보 쫄면, 쫄면 가자 이건 쫄면 가는 게 맞는 거 같아 여보야 맞아 맞아 잡채밥 닭강정 아 근데 내가 또 잡채밥 좋아하는데 음.. 잡채밥을 우리 어머가더 좋아하지 잠깐만요 지금 이 닭강정 밑에 상황버섯 닭강정이라고 써있는데 이거는 내가 그냥 닭강정이면 내가 하라그런는데상황버섯 닭강정 시츄에이션 머시룸 닭강정은 콩국수 선지해장국 미쳤네 취향을 이렇게 갈라버린다고? <웃음> 이거 우리를 누가 보고 내는 건가? 이거는 완전히 반반인데 우리는 저는 선지해장국을 시켜 먹어요 먹는데 선지를 안 먹어요 와이프를 다 줘요 아니 그럴 거면 왜 선지를 시키냐고요? 우리 와이프 선지 더 줄라고 와이프가 선지를 워낙 좋아하니까 두개 시켜서 내 선지 아, 우리 맞네. 와이프 주려고선지에자꾸 시킨다. 이게 사이야 아유 나또 오늘 오늘 또 당분 또 최고치네 또 카레 돈가스 덮밥 탕수육 야이거 탕수육 누가 볶았냐? 맛있게 볶았다. 근데 죄송한데 저 찍먹 찍목... 탕수육은 찍먹 아닌가요? 탕수육의 근본은요 볶아... 이렇게 같이 볶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 복목이지 네? 부먹이 아니잖아. 그니까 러 부목... 부먹. 기다때 또... 너무 눅눅해지니까 따로따로 주는 거지 그게 찍어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여보 봐봐 여보 김치볶음밥을 하는데 음. 김치를 넣고 밥을 넣고 볶았어 이건 김치볶음밥이잖아 음. 음. 근데 김치에다가 김치 국물을 부었어 음. 이건 그냥 김치밥이잖아 김치를 그냥 밥에다 부어서 먹는게밥먹 김치먹지 현직, 현직 요리사 구먹이맞기해 채팅 나왔죠? 아저씨 음. 죄송한데 양식 아니세요? <웃음> 이연복 셰프피셜 배달시켜 먹을 땐 찍먹이고 가서 먹을 땐 볶아 드세요 그래 그럼,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요 복먹 부먹 찍먹으로 할게요 복먹이 근본인 거는 다들 아들 이거 저기 하시는 거죠? 근데 난복먹을 싫어 찍먹이 좋아 아니 그러면 야너 탕수육집 좋은 데 가가지고 탕수육 시켰는데 이거 저기 볶아서 나왔어 그러면 은 따질 거야? 아저씨 납납 찍먹인데 왜 볶아줬어 이렇게 따질 거야? 아니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따로 주셔 자 다음은 양념치킨 대하소금구이 <웃음> 이거 못 골라 여보 안돼 여기서 끝내자 <웃음> 이거 못 골라 대하소금구이를 구릅니다 왜냐면 뼈치킨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도 갈리거든요 신랑은 순살만 먹고 저는 뼈치킨만 먹어가지고 여보 저 양념치킨이 처갓집 양념통닭이야 우리 그 어릴 때 박스 위에까지 막 닭이 올라가가지고 고무줄로 묶어가지고 봉지에다가 무 국물이랑 같이 넣어서 묶어주고 엄마 아빠 퇴근하시면서 딱 사가지고 오셨는데 나는 아버지가 없이 자라가지고 아버지가 이걸 사온 적이 없는데? 나는 소금구이 좋아하는 것 같아 그지 여보도 소금구이 좋아하는 것같지 소금구이 맛있지 씨, 내 치킨 자, 닭꼬치와 우동이 나왔습니다 나 닭꼬치 닭꼬치요? 고기랑 면을 같이 비빈다는 거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봐요 아, 저도 지금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해봤는데 아 그렇죠 닭꼬치죠 네. 메밀국수, 쭈꾸미볶음 나왔습니다 쭈벅쭈어 이거 한 세트로 먹으면서 맥주 한잔딱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누가 만두 얘기했어 누가 누가 이렇게 똑똑했어 저기다 왕만두까지 있으면 진짜 어... 도원결이 하겠다, 도원결이 하겠다 야, 삼국지다, 삼국지야 아, 이거 근데 침이 쭈꾸미가 더 많이 나오네요, 지금 제육볶음, 낙지볶음 여보, 나배 너무 꼬르륵거려 근데 <웃음> 우리 아까 쭈꾸미볶음 킵했으니까 이번엔 제육 먹지? 왜냐면 제육볶음 여러분 그거 생각해보세요 기사식당 가보신 분 기사식당에서 제육종식 죽습니다 진짜 <목소리> 떡국과 떡꼬치, 닭꼬치 떡국 하면 가족끼리, 우리 모든 식구가 모여가지고, 이산이 내 거네, 저산이 내 거네, 어 재산 문화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식구들끼리 치고받고 한 번씩 싸우고, 이런 정겨운 한국 전통 응. 문화가 있는데. 맞아요. 너희 새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치, 그치. 형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그 형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런 거 그치, 나오고. 그치. 그러면 떡국 버릴래. 나는 <웃음> 허묵한게 <헌육한> 좋아. <웃음> 그래, 뭐. 떡국 먹어봤자 나이 밖에 더 먹어. 양념게장 닭갈비. 어. 닭갈비가 상대를 잘못 만났다. 예, 예, 예, 이렇게, 이렇게, 얘, 이렇게, 금방 갈놈 아니에요, 예. 예, 이렇게 아하. 사라질 놈이 아닌데, 상대를 잘못 골랐어, 지금. 아, 너무 아쉽다, 이거. 우리 닭갈비에게 박수 한번 보여줄게요. 응. 음. 우리 그때 수원에서 같이 일할 때. 음. 일 끝나고 내려오면 그 앞에 포장마차에서 음. 사장님이 닭꼬치를 파셨잖아 그치 그치 거기 둘이 서가지고 이렇게 내가 한입 먹으면 여보가 나무 꼬다리 잘라주고 막 이러면서 아, 다 우리의 그 아름다운 추억까지 생각했단 말이야? 그럼 그럼 그래 닭꼬치가 열가까지온 거지만 음. 간장게장한테안 된다 간장게장한테안 된다 향수육과 선지해장국 선지해장국 어허 내가 여보야 내가 선지해장국을 고를 수 있게 나한테 30초만 스피치 해줄래? 응. 여보가 생일이야 친구들하고 나이트가서 5시까지 춤추고 놀았어 테이블에 앉지도 않았어 그냥 계속 스테이지에서만 놀았어 응. 땀이 엄청 많이 났지만 응. 겨울이라 추워 응. 나왔는데 저 앞에 24시 선지해장국집이 있는 거야 땀이 났다가 차갑게 식은 상태라 약간 추워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친구가 들어가자마자 이모 여기 소주 두병 주세요 했어 그럼 그 추운 새벽에 응. 봉이 트는 걸 보면서 응. 현재이 친구들이랑 술 한잔 딱 먹으면서 음.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야 사실 그 남자끼리 새벽 5시까지 그 나이트에서 놀다가 나와서 그 술을 먹을 때에는 보통 네. 이제 폐잔병들이기 때문에 밥만 먹고 가거든 술도 안 먹어 걔네들이랑 술을 왜 먹어 그래 응 음, 요거는 여보가 좀 예를 잘못 들었다 내가 드라마를 너무 봤네 그쵸 그쵸 빨리 집에 가죠 이 새끼들이랑 뭘더 같이 있습니까 쓸데없는 새끼들 자 대하 소금구이 소갈비가 나왔습니다 아 이거 어떡해 아 사실상 결승이다 진짜 나는 소금구이가 조금 나쁘지 않긴 하거든 난 소갈비 이을 수가 없어 요 내가 한번 여보를 설득시켜 볼게 우리 옛날에 일산 살때그 일산 반지하 살때 내가 음. 대하 소금구이 먹고 싶다고 하니까 여보가 소래포구 가가지고 이거를 2kg 사왔잖아 그 2kg를 그날 다 먹었잖아 내가 내가 얼마나 맛있어 했는지 천일염 사다가 소금에도 그럼, 구워주고 그러니까. 오에도 구워주고 했는데 너무 맛있었잖아 여보 근데 그때 내가 음. 2kg 사다주고 음. 생우 먹은 다음에 음. 몇년안 먹었잖아 아 그때 2kg를 <웃음> 먹은 게 아직도 소화가 안 됐어 사실 소금구이는 오늘 이빨 먹으면 내일 먹기 질리거든요 근데 소갈비는 음. 안 그러거든요 자육회 소갈비 와자 여름이야 여름이야. 육회 거리를 육류점에서 아, 내가 사다가, 아, 내가 집에서 여보 해주잖아 육회를. 어어. 아, 어 아, 아, 더워. 육회를 싹 했어. 싹 아, 해가지고, 아, 저기 냉동실에 막걸리를 한잔딱 먹고 육회를 먹은 다음에 옆에 끓여놓은 오뎅탕 국물한 숟가락 딱 먹었어. 아 육회 그래. 육회 육회 육회 육회 육회 육회 가자 육회 먹자. 육회국 육회국 육회 육회. 왔습니다 <웃음> 왔어요 결승에 왔어요. 여보 우리 서로 이거 10초만 생각하자. 우리 하나 둘셋 하면 얘기할래? 그래 좋아요. 하나 둘셋 육회. 여보 이것으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증명되었어. 우리가 이렇게 잘 맞네. 또 의외로 이렇게 잘 음식 잘 맞네 확실히. 아 이거 아... 여보 배고파서 어떡해 여보, 이게 응? 비 오거든. 응. 나 내일 마침 유산소만 하는 날인데 근데 우리가 요새 술을 안 먹잖아 그래서 누가 맛있는 거 먹자 그러면 딸기 음, 음. 받기로 했잖아 <웃음> 우리 먼저 뭐 먹자고 하는 사람 딸기막 근데 오늘 누군가 딸기를 받긴 해야 될것 같아 그래? 여보 내가 한대 맞을게 둘다 이거를 원한다면 음. 내왼뺨을 내어줄 테니 여보는 오른뺨을 내어줘라 그러면은 어차피 한 대씩 맞는다고 지금 하는 거면 무슨부루 하지 않을래? <웃음> 어, 무슨부루 하고 우리 오늘 소주 한잔 먹지 않을래? 나 너무 설레 지금 알았어요 뭐 오늘 재밌었고 다음에 또 하자